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마양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에 있는 파워 카스텔 눈메탈릭 피아노, 피아노 만년필인데요 일단 눈메탈릭 피아노인거 맞나?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나서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파워 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뭐 가격, 가격대에 따라서 상당히 성능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눈메탈릭 피아노 피아노 파, 파운테인 펜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부드러운, 부드럽게 러운부드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요거 <웃음> 그립2011을 가져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약 2,3만원대로 2, 구입할 수 있고 요 같은 경우에 약 9만원에서 8,9만원대에 사살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샀을 때나은8만원대의 사상으로 기억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 그캡 부분에 팝업 카스텔이라는 노가 막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몸체 부분은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찍게 부분 같은 경우에 찍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모양새로 상당히 깡, 짠짠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외모 모습은 별로 볼건 없어요. 외모 모습은 딱 깔끔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뭔가 깔 것도 없고 뭔가 칭찬할 것도 없네. 어, 칭찬할 거라고 있다면, 어, 거 하고 있다면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라고만 할수 있어요. 일단 이제 어아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파워 가스텔 이거 또색에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쪽 안쪽으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끄미끄거리는 건좀덜 하긴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엠보싱 처리를 해놔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미끄미, 알루미늄 특성상 땀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미끄미끄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같은 경우 여기 촉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이 상당히 예쁘게 양각이 되어 있어요. 예쁘게 양각이 되어있고 여기 같은 경우 에 f 님인데도 어, 불구하고 상당히 얇게 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시 p 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뭐라고 있니? <웃음> 어쨌든 말이 조금 안 나왔는데 어, 앞에 대본을 두고도 말이 안 나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네, 어찌됐든 이거 f 님으로 샀거든요 f 님으로 샀고 어, 상당히 립 자체는 예쁘게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고닙분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닙분할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기 때문에 닙분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제가 걸렀고요. 그다음 닙분할이잘된 걸로 제가 샀습니다. 아, 일단 시를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 닙인데도 불구하고 F 닙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얇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얇게 나오죠. 상당히 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 제 길들이 있는데 얼마 며칠 안 걸렸거든요 이거 길들이 있는데 거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져지고 사각사각 소리도 상당히 좋게 좋게 나와요 이렇게. 네, 상당히 부드럽게 써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써지는데요 근데 파워카스테 같은 경우에 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이 천차함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2011 같은 경우에는 그립2011이라는 벨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뻑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뻑뻑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힘을 써서 이렇게 어. 상당히 힘을 줘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 물론 나오는 거에 잘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힘을 줘야 이렇게 나오, 나오거든요 물론 e f 닙이라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e f 닙의 특성에 따라 그런거일수도 있는데 이게 가격대에 따라서 상당히 성능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파보카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뻑뻑하고 거의 야생마 같은 느낌으로 길들이는데 요 같은 경우는 되게 순 순하이 순한 순환 양길들이는 느낌으로 제가 길들였거든요 정말 쓰자마자 오 이거 마녀필 자체가 엄청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잘 써졌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길들이는데 거의 한달을 썼어요 한달을 <웃음> 한달을 써가지고 어 솔직히 말해서 파워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나서 일단 파워카스텔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비싼 마년필 추천드립니다 싼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다 뭐킹킹값비다뭐 하는데 가성비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보다는 그냥 비싼 걸 사세요. <웃음> 비싼 거 거의 한 10만원 좀넘는거 사시는 걸 좋다고 생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원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